동서는 기말리야, 남북은 불능척이로다 자, 다음엔 권정환 교수님의 강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이공과한 공간... 이외에 이제 어, 육합이라고 하는 것 천자문에서 말하면 우주 우자, 지부자, 지부자가 되게 이제 공간을 상하 사방화 육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어, 천지를 통해서 상하를 표현하고 난 뒤에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공간을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동서는 기말리아 남북 불능척이로다입니다 동서는 동쪽과 서쪽은 몇 마리나 되는가? 기차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의문 형태로 쓰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은몇 마리나 되는가? 사실 지금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재고 있지만 예전 사람들에게는 알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큰 숫자 몇만 리인가 이렇게 변한 거. 남북 불능 석이로다. 남북도 입니다 동서를 얘기했으니까 짝으로 남북을 말한 것이고 남북도 등이 잴 수가 없도다. 자척자는 도량형의 단위의 길이를 재는 도구지만은 음 여기서 이제 동사로 바꿔 가지고 그걸 자로 가지고 잰다. 등이 자로 잴수 없는 만큼 음 그게 이게 멀다. 아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 동서는 기말리아, 남북은 불릉척이로다 서는 이럴 무니요. 남북은 홍안 노루단. 아 어, 앞에 똑같이 이제 동서남북이 나오지만 요것은 음,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어, 사방을 이해를 한거죠 아이들이 옛날에 그 소하게 보면은 일곱 살 정도 되면 사방의 방명을 가르친다,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르친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사방을 말하는 것은 이 상하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만 지 천지 상하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만 지 가운데 사람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살아가는 주인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그래도 공동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 일정한 방향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떤 서쪽으로 동서의 그또 방향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더 동서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요. 동서는 일월문이요, 남북은 홍안노라 합니다. 동서는 일월문이요,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역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아 일월이 동서는 되게 이제 출입하는 것이고 사람이 출입하는 그런 통로는 문이니까 이 사람이 출입하는 집에서의 문이 개념을 동서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출입하는 그런 장소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동선은 일월무리요, 동선은 해와 달 전체의 운행하는 것인데 앞에서 첫 구절에서 일월은 그냥 그것은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여기서 일월은 이것은 운행하는 것, 운행하는 것인데 이 일월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단위는 거의 전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천체 운행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이 돌아가는 그 도수들을 여러 종류로 잘라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그런 삶의 시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부터 어, 한 달을 주야도 마찬가지고 한달 1년 이런 기본적인 시간 개념들이 전부 다 천체운행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옛날 분들이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다가 천시, 철새라는 것을 되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계절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자신의 그 삶의 환경들이 정할 환경들을 바꿔가는가 하는 것은 음, 이건 좀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홍자 안자는 이제 보통 큰 기러기 홍, 작은 기러기 안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기러기의 다양한 종류들을 다 이해를 못하고 이제 크게 크기에 따라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 아지요. 음, 글자로 보면 홍자에는 긴 꼬리를 가진 새조자가 들어갔고. 안자에는 짧은 꼬리의를 표현하는 짧은 꼬리를 가진 새들을 표현하는 추자가 들어가서 음, 이제 큰 기럭이 작은 거 기럭이라 그런 뜻으로 쓰이고 홍자는 이제 큰 기럭이에서 기럭이 기러기 빼버리고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남북홍안노라 남과 북은 음, 기럭이 큰 기럭이 기러기, 작은 기럭이가 오가는 길이로다 하는 겁니다. 성서는 1월 문이요 남북은 홍안노루다